나왔던 네. 자료들이거든요. 네. 현대식으로 음. 다 제작을 네. 해서 하니까 그렇게 해서니까 네. 주위에도 많. 아, 저도 물론이고 네. 한동안 살고 싶지 않다 이러면서 어, 어, 그 예술을 보면 네. 우리가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하는 것은 이게 하나의 에너지인 거죠. 글자 하나 하나가 하나의 기기 기 에너지잖아요. 그러면은 그것을 발산시킬수 있는 루트. 그런 것들이 있으면 되는 거죠. 그런데 네. 예전에는 그거를 발산시킬 수 있는 루트가 응. 없는 상이죠. 예전에는 상관자는 상관 글자 하나만 있으면 응. 그냥 큰일 나는 거예요. 남녀가 아, 그 아, 다 그렇죠. 남자도... 예, 아, 왜냐하면 다 이런 많이나. 은행에 대해서 말한번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응. 또 이제 유교의 예, 공자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는 어른한테 말 듣고 했어도 안 되고. 응.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회의 구조잖아요. 말을 하다 보면 항상 언행에 실수가 있게 되거든요. 자기 감정의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. 그럼 옛날에는 그런 감정이 많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시대적인 배경이고 지금은 네 말을 네가 해라는 시대거든요. 그러니까 사회에서 바라는 게완전 바뀌었잖아요. 그러면 지금하고 그때 에너지가 쓸수 있는 어떤 배경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.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심각했던 게 오히려 장점이 되는 경우가 있는.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. 이제 상가를 제어할 수 있는 게 인이잖아요. 예전에는 공부권이 다 짧잖아. 요 양반. 음. 빼고는 뭐 무식하잖아요. 근데 지금은 배경 자체가 음. 기본이 대학까지예요. 네. 8 0가 대학을 다 가거든요. 그럼 사회적 환경이 이미 인을 좀 깔고 있다. 이렇게 보는 거죠. 그러면은 이런 상관도 그 사회 구성 안에서 어느 정도 음. 조절을 하고 있는 거지. 내가 우리 상관이 있다 하더라도 배웠는데. 막 욕하겠어요. 맞돌려서 <웃음> 얘기하지. 이거 <웃음> 쌩겨가안할 <웃음> <웃음> 거예요. 쌍겨은안 안안안안 하고 그냥 네. 가만히 두려고 하는 거맞아 <웃음> 다만들어아니까 선생님은 옛날 꼰가지고 있잖아요 네 <웃음> <웃음> 아, 네네 저희랑 <웃음> 꼰대여 <다. 웃음> 그런 고전에 나와 있는 게 분담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어떻게 발산시키느냐 그런 이해가 있어야 해석이 지금 시대에 잘 되는 거죠 내가 간사를 온 잡인데 한번 재혼하면 잘살수 있을 건데 안돼 차에 넣어놓은 절대 안돼 그럼 그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예전에는 신사임당 같은 경우에도 식상이 발달했다고 저는 봐지거든요. 자식. 자식이 엄청 잘 되었고, 재주가 많잖아요, 그 사람이. 서화뿐만 아니라 수대주 쪽으로 재능이 많은 사람인데, 남편은 무능했어요. 이런 구성을 보면 딱알수 있잖아요. 최소한 식상이 좀 발달했다라는 것은 생일 몰라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자기 극기, 그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발산시킬 수 있고, 더 활용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오래 살았을 거거든요, 자 <목소리> 지금은 어려신들이발달해서도 오래 사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에너지를 대체해서 이렇게 쓸수 있는 통로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많아서 그런 것도 또한복하는 거지 그러니까 해설을 우리가 잘해서 적용을 잘 시킨다는 것은 이 시대에 펼쳐져 있는 것들이 어떤 에너지를 담고 있는지 잘 우리가 이해한다면 충분히 컨트롤 할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항문을 사용해야 지금